내일 아침에 근데 이거는 뭐야 야, 핫도그. 핫도그? 나 핫도그 진짜 먹고 싶었어. 아, 진짜 먹고 그래? 싶었어? 응. 네, 핫도 응. 엄마가 데려와야 돼. 맛있어요핫도두개 응? <웃음> 네, 먹을게요. 응, 그래 두개 먹어요. 와서. 아, 근데 이거 똥지 한거 먹을래? 동마한테 먹을게. 것도 어? 지금 요 응. 응. 여은이 좋아하는, 맛이. <웃음> <여인> 좋아하는 맛이야? 여이는 좋아하는 맛이야?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음. 그렇죠? 될것 같은데? 음, 될것 엄마 근데 숙각락은 무어봐야 음. 그래, 엄마 괜찮아? 이제 연이 치킨 한 다리 하나 먹고 잘까? 음. 뿌링 핫도그 먹을까? 그릇 가득 채운 뿌링 소스에 찍어서 이기는 허니콤보, 가격은 명랑 핫도그보다 더 비싼데 맛은 어떨까? 옥상블리 응! 뿌링 핫도그를 시켜봤습니다 근데 뿌링 핫도그 시키는 김에 뿌링클 닭다리도 시키고 뿌링클 치즈볼도 시키고 뿌링 소스를 잔뜩 시켜봤습니다 지금 이게 한 다섯 개 정도 들어간거고 이거는 마라칸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먹다가 뭔가 이제 좀 매콤하거나 막 이런게 땡길 때쯤에 얘를 먹게 될텐데 언제쯤 먹게 될지 <웃음> 뿌링 치즈볼 먼저 이거 진짜 마법의 가루 뿌링클. 그냥 치즈볼도 맛있는데 저는 뿌링 치즈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즈... <웃음> 늘어나게 하는 건 실패했네 하지만! 오늘은 핫도그 먹방이니까 아 근데 저 이거 핫도그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봐! 보이죠? <웃음> 거의... <웃음> 뭐 약간 허니콤보급... 아예... 아, <웃음> 작은 만큼 맛은 있겠죠? 근데 이거 뭔가 빵이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죠. 딱 봐도 약간 뭐 이렇게 이런 느낌. 소세지는 제가 아까 깜짝 이거 먹고 깜짝 놀랐잖아, 진짜 그 그냥 급식소에 나오는 그런 소세지라서. 소세지가 이렇게 공간 속에 들어가 있어 <웃음> 은신처처럼 삼킬 때 약간 목이 따가운데? 얘가 되게 바삭해요. 그래서 삼킬 때 약간 여기를 한 번씩 이렇게 쓱쓱 긁으면서 내려가는 느낌. 아니, 근데 세개에 5,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에 한 1,700, 1,650원? 막이 정도 하는건데 명랑아떡 얼마지? 하하하 <웃음> 근데 얘는 맨날 볼때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약간 행복해지는 그런... 맛있습니다 아 근데 의외다 저는 이제 뿌링클을 자주 먹다보니까 점점 더 좋아하게 돼서 이제 진짜 자, 좋아하면서 잘 먹긴 하는데 그래도 먹다보면 좀 콜라 생각도 나고 약간 매콤한 것도 생각나고 할줄 알았거든요 생각이 안나 그래도 예의상 먹어주겠습니다 콩알 같은 게 있네? 뭐유 어묵인가? 음~! 약간 개맛이 나는 핫바예요먹어볼 어, 이제 약간 마라 향이 막 오네. 이거 빨간 고추 그냥 데코레이션 아니야? 먹으라고 주는 건가? 이거 봐요. 이렇게 먹으면, 먹어도 되겠죠? <웃음> 아 뭔가 이거 한번딱 씹었는데요. 아, 이거 먹는 거 아닌 거 같은데, 이런 느낌이 빡 나가지고... 음 뭐, 이게 <웃음> 저는 시켰으니까 먹는 건데, 뭐 이렇게 막 엄청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은데요. 자꾸 손이 가네 역시 마라맛치킨은 마라볼케이노가 <웃음> 마라맛치킨을 두 개를 먹어봤거든요 마라볼케이노랑 얘 예, 지금 마라칸을 먹어봤는데, 이거 마라맛은 볼케이노가 압승, 압승, 진짜. 마무리로 핫도그.